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좋아, 좋아. 아. 어? 좋아. 오. 원 오, 오, 오, 좋아 아어와 오, 오, 오, 만원 가나 오, 많이 오, p t 와, 여기는 알짜배기지. 어 벌써 주식 타임. 아더 올랐다 올랐다 올랐다. 그렇지 강철의 내구성. 아 주식 좋아. 금빛은 내가 봤을 때 정배가 천 원인 것 같은데. 다사 다사 금빛의 돈부심 다사. 여러분들 저 이제 전문 트레이더로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강철의 내구성. 1090원 갔지 않습니까? 이 기세를 타고 2000원까지 갑니다 이거 <웃음>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2000원까지 갑니다 혹시, 작, 혹시 작전 세력이신가요? <웃음> 아, 아, <웃음> 저는 제가. 리딩방은 사기라고 들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리딩방 방장 이름이 거지예요 하긴 <웃음> 야 그러면 아 진짜 이번에 제발 음. 더블 한번 나오냐 더블 더블! <웃음> 주사위를 그렇게 혼내면 어떡하나 음 기분 상하지 기분 상하지 음. 주사위 빚을게 그러니까 주사위가 빗어버림 더블은 여기서 나왔고 어 아이템도 먹고 떠버리고 아이템? 오늘 아, 왜 이래? 아이템? 아이템? 아,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너무 좋거든요 살립니다 어? 뭐야? 뭔데? 아니 왜 이래? 그러니까 아니 나 그게 띄워. 있나봐 게스트 우대가 이런 그럼 뭐 먹고. 제왕은 동료대가? 우리 멤버야? 어? 뭐야? 아땅다 먹어! 이거 좀 뚜뚜 견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솔직히. 오, 어? 오, 어. 감사합니다. 어. 이런지, 인자. <웃음> 아니 뭐, 거의 한 바퀴 돌았어, 지금. 간다! 어? 어? 하이웨이다. 오케이. 자, 가자. <웃음> 다음은 서울 광산행입니다. 서울이니까. 달달하거든요. 어? 어? 어? 서울이다. <웃음> 만원이다 이거는 살 수밖에 없지 이거는 이거는 좀 상징성이 있죠? 어 있죠. 뺏어야 돼 뺏어야 돼자 <웃음> 여러분 보셨죠? 올랐다. 천력 올랐죠 여러분들? 올랐다 어, 뭐아 이거 말 들을 걸저 말할 때 팔아야 돼아 믿지마 믿지마 난 좋은 거 거야 나 믿지마 믿지마 나 풀매수 한다 이거 아난 팔아버려야지 예, 아유 풀매수 한다면서 왜 개수가 안 줄죠? 돈이 없어서요 침찬 <웃음> 저, 저 이미 다 사놨어요 사실 이미 풀매수를 해놨어요 아 그런 겁니까? 예, 예예 예. 어... 일단은 저는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어 갑니다 오늘 아 이름 때문인가 이게 잘안 붙네 패가 그러네 닉네임 바꿔요 닉네임 바꿔야겠다 오어 근데 이 관광지로부터 다시 시작? 관광지 레전드야 아니 이씨 어. 어. 어, 왜 이래? 이거 하이웨이 아니야? 아니네 아 아니 땅다사지고 아니 지금. 근데 지쳐. 땅 진짜 땅몇 개야? 안 샀어 땅? 안 어? 샀는데? 어 뭐야? 어, 어 클링미스했죠. 아, 아하 클링미스 나이스고요. 어 그다. 아 그런 건난 모르겠고. 갑니다. 갑니다. 아이씨 미친! 미친. 아 아이, 집에만 가야지. 아 어, 미친. 에헤. 이7만 아 원에서 만족하셨어야죠. 아이, 버리자 이제. 오 오케이. 못 갔어 못 갔어. 아 복구했대. <웃음> 복구했어. <못> <웃음> 야 진짜 우와, 나 방금. 복구됐어. 여기서도 영혼이야? 그 마지막에 한번 눌러서 곡 확인했어 야너 시프트 우클릭인데 우클릭 잘못 눌러졌나 보다 시프트 안눌러졌나 보다 눌렀다. 전 모르겠고 주사위 돈, 돌릴게요 <웃음> 아니면 돼 <웃음> 돈 돌려줘요 저돈 아, 돌려줘요 나도 내땅 줘요 그러니까 저... 신중하게 시프트부터 누르고 우클릭을 하셨어야죠 다섯 칸 지발 다섯 칸 지발 다섯 칸 지발 다섯 칸 지발 아, 어, 아래야 어, 어, 그래, 괜찮아. 어, 야, 이거 오케이? 아이템 먹고... 야, 이오가겨 쓰는 가야아오가 이거 오가차는 거야. 아까... 아까... 아오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 오.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가까 아까... 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하. Uh -huh. 아 근데 오늘따라 내가 아이템이 좀안 되는 느낌이다. 어? <웃음> 진짜 이건 테러다 테러. 오이 오이. 이거 근데 잘 생각해야 돼.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거야. 모두를. 아 이거 광산 광산 대박 터지고 해야 돼 이거는. 어? 아 근데 잠깐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약칼이 아니라 증발이래 그냥. 그러니까. 음, 음. 아, 그렇네. 가신도 포함이. 아, 이를 거 없을 거. 때. <웃음> 이를 거 없을 때. 와, 무서운 거네. 이거. 야, 이거 진짜 이를 거 없을 때다 죽자 느낌이네. 와, 또 올랐다. 와. 어, 나 많이 올랐는데? 아, 나 고르는 거마다 다 오르네. 어, 나 되게 많이 올랐는데? 잠깐만. 이거 팔자. 거래를 하고 저기요. 잠시만요. 강철의 내구성 <웃음> 지금 많이 파셨잖아요, 주디님 아 저요? <웃음> 던졌잖아요 지금 리딩방 아니요, 저, 어떻게 된 저, 저, 거예요 아저 지금 돈 지금 정리하려 잠깐 지금 정리한 거예요 <웃음> 지금 던지셨잖아요 주시 아, 다시 샀어요 다시 샀어요 아 다시 샀습니까? 어, 예 개수 아니... 다 보여요 개수 다 보여요 <웃음> 이번에는 따발 잘 나와 아, 아이씨 역시 닉네임이 문제다 <웃음> 오 왜돈 주네 바로 넘기세요 좋아요 다쏴아 니저 사람만 지금 오와. 더블 다 나와 템 나와라 딱또템나와 어? 야이C 어, 오기다뺏어오기 템까지 다 나오고 와 뭐야 이거 뚜뚜님 뭐 했네 지금 야또 아이템 아이템이야 네 오? 어? 아이템 더블? 이제 슬슬 총도둑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오, 와. 야 이게 그거야 와, 조합템. 좋은 거다 가져가네. 다음 아, 최초의 남해 땅에서 통일료 절반 감소. 연공비주님 닉네임 무슨 일이죠 지금? 아따블 연비로 바꿨습니다. 짙잖아 <웃음> 바꿨네. 아따블을 기원하며. 템이다 템. <웃음> 아, 오야 별것 나왔어. 어 마이너스네. 대건 대건 남았다. 와, 클. 자, 마 투디야. 까만해. 게임 끝내기 싫으면은 바로 판매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 주식? 야, 주식 파셔야 될거 같은데. 겁나네. 안 돼. 이거 오를 거야. <웃음> 오를 거야. 아유. 와, 오, 예스. 와, 그 중에 빈땅 가져가네. 좋 아유. 7 이상 더블 나오면 좋고. 더블 나오면 좋고. <웃음> <웃음> 와. 아니, 다들 무슨 일이야, 이게? 13 간다, 근데. <웃음> 아, 그러면. 비아간잘날아다요 <웃음> <괜찮은데? 웃음> 아. 이런 쓰레기 같은 <웃음> 5 0원 됐다. 원잘아요 자, 나는 주식을 어요안 떨어진다. 다개떡락다락장이다락장 그렇지. <웃음> 락장이야 <100평. 웃음> 그래서 이때 <좀> 매수하면 되나? <웃음> 오히려 더 사. 오히려 더 이때 사. 이때 <웃음> 매수하나? 영원의 다이아몬드 두개 사. 아니, 이거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아. 만 원은 들고 있어야지. 감자. <웃음> 할수 있다. 오, 동굴. 딱 떠블 나오는데? 뭐야, 진짜 나와 이게? 어, 이름이 중요한가? 어, 살수 있네. 예. <웃음> 얘빈땅 거의 없다. 가자. 아니면 들어가 보려 그냥 아주 그냥. 오! 오. 진짜 떴다 블인데 어? 이름값 하네. 네 아, 어. <웃음> 나락 갔죠? <같죠? 웃음> <웃음> 아니 괜찮가어 어쩜 이러지? 뭐가 있어 험 <웃음> <웃음> 같이 갔죠? <웃음> <웃음> 일단 낚시부터 해볼까요 선배님 험 <웃음> 어? 잠깐 어, 거지 운명은? 어, 아 어, 이거 네. 아까 뚜뚜가 못 샀던 땅 안돼 제가 잘포가나고 있겠습니다 요 <웃음> 그렇지! 나이스! 아이템! 제발 만원 황금의 종 오? 오! 오! 우와 무작위 탈 강탈 아, 이거는 강탈? 잠깐만 서울이 있는데 그냥 지금 써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쓰면 되죠. 에라 모르겠다. 대박. 아, 안돼. 네! 네! 대박. 어디 뺏었... 와, 딱 뺏었어? 서울 옆에 땅 뺏었어. 어머. 오! 다이아몬드로 날 감사조가 들어왔는데? 안아 여기네. 안 아니야 안 이거야 안 이거. 관광지 뺏었음 관광지. 한들에 은근히 쏠쏠한데. 아이씨. 떨어 가지고. <웃음> 여기 저님은돼지 아, <웃음> 잡아 오세요우 나와라 나와라 또. 어 또. 아니, 또. 아이템 홍량이, <웃음> 아, 어. 아이템 없고? 아니, 아이템 다들어가네홍냥냥 어이! 아! 어써 버린 <웃음> 게 다행이다. 나나써 버린 게 다행이야. 아, 그러면 와, 어, 일단 쓸게요. 나마 아니면 이제 만만데 아니 왜 나한테만 그래? <웃음> <먹으래. 웃음> 못 뺏겼어. 왜막 그래. 저네턴 동안 그거 어 절반 감소. 아. 돈 보네. 아 돈이 좀 필요한데 제가 네턴 뒤에 돌려 드릴 거거든요. <웃음> 어 누구 될까? F3 비라 했나? 어 됐다. 히트 그거 해 봤자 안 돼. 아. 아이고. 어 아까 오류 있다고 개발자한테 뭐라 그래서 그래. 저 나도 아. 돼요? 아. 나도 돼요 나. 아, 개발자 어디 사냐? <웃음> <웃음> 지금 다들 돈이 없어서. 어 많이 올랐다. 올랐다 올랐다 올랐다 라 팔아 팔아 팔아. 강철의 내구성 어떻게 된 거죠? 리딩 방. <웃음> 예? <웃음> <너 부르셨어요? 웃음> 야 근데 영다 뭐야? 영다 상승풍 뭐냐? 엄청 많이 올랐네. 야 아, <웃음> 제가, 제가 영다로 꿀빨았습니다. <웃음> 묵혀나야겠다 1500원 올랐다 지금 나는 주식같은거 안 볼란다 평금 4750원 내일 김밥이랑 라면먹을 돈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웃음> <웃음> 진짜 거지네 이따 바네 아씨 션꼽축 아이고 우린 빨리빨리 뭐라요? 가자고 우리는 아니 <웃음> 이걸 오, 한 번에 야 광산간다 <웃음> 뭐야 비봐요 <웃음> 하내 <웃음> 이름에서 <웃음> <웃음> <웃음> 내 이름에서 비교. 아서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마이너스는 아니라서 다행이네. 아, 아. 이게 초반에 달려야지, 많이 달려야지 많이 그래도 안심이 되거든. 오! 어 요만큼이라도 이거 이거 이거라도 먹겠습니다. 아, <웃음> 아, 치킨에 먹어. 에이, 에이. 아 만원 3만원까지 이건품 이거. 와와와와와와 바로 바로 바로. 이게 아, 아, 아, 아, 아, 진짜가네? 햄찌 심장 나올 뻔했어. 봐. 에. 어? 이거 가져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이거 관광지라 그냥. 네, 관광지 세개 뭉치면 돈이 오르지 않나? 어? 감사합니다. <웃음> 나가자. 십. 나도 오오 십. 아야 안 되죠. 계세요. 사나와라 사나와라야. 와 이런 쓰레 같은. <웃음> <웃음> 주식 음, 주식을 해서 그렇지. 광산? 주식을 서또 돌린 거임. 아하, 어, 아하, 얘도 아, 애너하이웨이야, 하이웨이잠 우와, 만 2천 원. 우와, 미친! 야, 이거 상승 8천 원에 들어가서 50% 벌었다. 야 수익률 50% 미친. 아안 해. 이번 이번에도 주식 안 해. <웃음> 빨리, 빨리 마무리 하시죠. 아니 데 무슨 인디언 주식이야. <웃음> <웃음> 최고다. Pues. 나가자. 어 이걸 진짜 나가네. 아이템 없고왜나 아 두고 나가칸 뒤로, 두칸 뒤로, 두칸 뒤로, 어칸 뒤로, 어칸 뒤로, 칸 뒤로, 칸 뒤로, 칸 뒤로, 칸 뒤로, 칸 뒤로, 어또 아이템이다. 다, 어? 아이템이다. 가자. 일곱 칸 뒤로, 일곱 칸 뒤로, 일곱 칸 뒤로, 일곱 칸 뒤로, 일곱 우와! 야 뭐야! 아니 이건 무슨 행운이랄? 만원 벌었다 만원 이거 가만히 있으니까 내 자산이 해. 썩는 느낌인데 지금 하이웨이! 아니! <웃음> 제발 살려! 야 지금 나말고 다 잘되는 느낌 들거든요 저는? <웃음> 왜 나만 10! 5! 땅 1등이신데요? 어, <웃음> 가위 계세요 계속! 행운 헤어지는 나의 친구 행지면 따짱을 가자 이거 닉 바꿨다 다 친구 생겼네 어 근데 땅발게 생긴 거 아니야 지금? 아닌가? 아니죠? 시작좀 받았네. 짜이네 5천 원 벌었네. 장난하지 어... 말아 이 자식아. 업보죠? 업보죠? 업보죠? 업보죠? 넘기죠? 어포죠? 넘기죠? 넘기죠? 넘기죠? 말 찾아간다. 말 찾아간다. 말 찾아간다. 어. 말 찾아간다. 어. 어. <웃음> 우와. 투. 이만 이천 원? 뭐야 영원의 닮은도 안 팔게 야 영원의 닮으면 왜 이렇게 올라와 저거? 미쳤네 어, 괜히 팔았네 13,000원? 야 이거 근데 진짜, 진짜 야 때... 상승장이야 야, 어, 야, 분장이야분장 불장이야 불장 네. 이거 들어가면 위험해 난 안해 아니 안사, 강철의 내구성 누가 아, 다 샀어 벌써 그러니까 <웃음> 그렇다니까 진짜. 야 근데 강철의 내구성 이거 개수 빵개인거 보니까 투디 엄청 들어간 거 같은데 이거 아, 아, 아, 주상님 혹시 아, 몇개 들어가셨나요? 저 60장 들어갔거든요 어, 저 40장이에요 아, 아 반갑습니다 대주주네 대주주네 저희 대주주 나 3장 먹었어 그러면 저 갑니다 따따블 가자 <봇> 또 아이템이야 또 아이템이네 t e m 2네 t e m 2 item. Wow! 2 item. 2 item. 2 item. 2 item. 2 7만원 m 2 item. 2 item. 2 item. 2 item. 2 item. 2 i 하 e m 2 item. 2 i t e 거짓게값을 물었. 물어서... 뭔 노래야? <목소리> 우와! 어? 와! 와! 아니 이게. 아니 왜 나만 안 풀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니 더블 어? 캐빈이형 그러네 아이디네 문제가. 맞네 그런데 이거 이번 차례 어차피 나올 차례였는데 한번 더. <웃음> 더블 캐빈이형. 아. 팔. 음. 오. 아 발달하고요. 아, 어, 여신님! 우와. 야, 이게 진짜 닉 따라가네, 이게. 에번 우리 여신님?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 지금. 오우, 땅도 하나 주셨어아 음, 감사합니다. 닉값 하는 거야, 닉값 하는 거야. 아, 뭐야? 나 아, 우, 아 시프트 클린 눌렀어, 아이런. <웃음> 갑자기 아이템 이름, 실직. 어, 죄송합니다. 무당실직 <웃음> <웃음> 뭐라 말했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하, 아하. 네? 아, 아, 아. 아, 실직 얘기 하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맞죠, 네. 맞죠. 얘들아 아직 아, 게임 안 끝났다. 나도 나올 수 있어, 얘들아아 그래? 어, 나도 나올 수 그때 있어. 그때 가서 한번더한 생각해. <웃음> <웃음> 일단 넘어갑니다.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살짝 기분이 어. 상했어요. 어, <웃음> 어, 아, 영다 어. 떨어졌고요. 아, 야, 이 하락장 오 아, 뭐야, 금빛이 눈부신 뭐야? 어, 야, 강철이도 무풀메시지 클랩 보냈다. 야, 야, 이거, 이거 20분밖에 20안 들어왔어요 어, 이거 금지인 칠 눈빛은 이거 최대치인 것 같아 1500이 최대치인 것 같아 제 생각엔 그래요 <웃음> 저 최대치론 저거 최대치론 <웃음> 아니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 어, 어 일리 있는 그렇죠? 말이야? 아 제발 따따불 나오다 따따불 따따불 따따불 따따불 응, 이 같은 거와 그냥 막오 아이 근데 방패 사용했어. 돈. 나쁘지 않아? 천 종류잖아. 음. 하나만 딱더 나오지. 하나, 둘, 야이. 셋. 와우. 사천 원 달다. 달다, 달아. 와! 진짜. 달다, 달아. 제발 가고 싶어요. 어! 와. 광산으로 어, 가로 직전에서. 어? 자기 땅이다 그래도. 어 그러네. 어, 주택 구매 해주고 땅을. 아나광선 가고 싶었는데. 어 스킵했는데? 잠 어, 스킵했는데? 어? 야 오늘 아, 이상하다. 그 클리닝 미션이 오늘... 많이 나오시네요, 다들. 오늘 상진데 말이. 어. 의적이다. 자 아, 여기 누가 돈이 제일 많나? 나야 주 사놔야겠다. 안 되겠다. <웃음> 몰랐어주식을왜안 샀어. 그러니까 음... 당신. 아... 다음 턴에 사겠습니다. 예. 꼭사서안 사기만 해봐야 예, 나네. 예, 어떤 주식 원하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요? 어머! 우와! 어머! 어, 바로 사야겠다 주식. 어 나도 사야겠다. 나도 주식시장 부럽다. 뛰어들어야겠다. 어디야 나 어디야. <웃음> 어어! 아, 와그 와중에 안된 데가 있었어. 그 거. 아니 나땅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싫어요나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아, 아, 아, 광산으로 아, 아, 아. 간다. 진산했다. 행운의여 신님. 여기야. 아! 욕을 욕을 하시면 어떡하나요? 아하. 텔빈님 땅 되게 많아 지금 일곱 개야.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냐 주식 투자냐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아, 이거 와 봐봐, 근데 영원에 다이아몬드는 엄청나게 오르네. 야 그러네 그러게요? 이거 약간. 다이아몬드 뭐지? 다이아몬드 맥시멈치를 모르겠어 예측이 안 돼. 1 5 0 0 0 원일 것 같아 왠지. <웃음> 이거 근데. 거의 다 고점이네 강철의 내구성 빼고 아 맞다 이거 안썼다 아. 아이고 아. 와 비싸다 야 이거 오. 야 물가가 아이고, 왜 이렇게 백기. 오른 거 같지? 또다 물이야 어. 어 아이템 또 나왔어 가서 뭐, 백... 뭐가 나올까요? 오. 오. 이야 나왔다 정보조자 뺏이 나왔다 정보 어또 어? 아이템 또다 아이템 우와, 아또 뺏기 또 뺏기 또 뺏기 또 뭐, 뺏기 아니 야운 뭐야 나도 갈래 지금 인생 나만 안 풀리는 기분이야 어? 공격 이거 공격하자 뭐, 예, 먹을 거야? 아 때렸네 아때이네더블 캐빈 형 나도 아이템 하나만 아이 해지왕 뭐, 루피는 뭐, 나의 뭐, 친구 뭐야 이건 또 루피 에이스 꾸 이런 <웃음> 아이고 친구비 입금이요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아예 뭐 백원정도야 뭐좀 하락장 좀 아, 보자 <웃음> <맛있게 웃음> 강철을 내보소 네. <해봤어>. 아. <웃음> 야 강철을 해보소 철이배원 같소 야 최대치인데 어, 저거 최대치인거 같다 아니다 나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왔네 아. 와 미쳤네 이거 주식이 이게 되긴 되네 돈이 다음번에는 좀더 폭을 넓게 해야 될듯 약간